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가! 신내림 백마장군 주연신당 주연입니다. 축구 보셨어요? 축구보다 잤죠. <웃음> <웃음> 국부, 보다 주무셨어요? 아니, 원투는 봤는데, 어, 진짜 내가 해놓고 황이찬안 나와가지고, 너무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 에이, 발 모르겠다. 이러고. <웃음> <웃음> 세 번째는 잤거든? 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날 손님이 많아서. 근데 됐더라? 그러게요, 진짜 음, 딱 음. 말씀하신 사람 두 분이더서요. 니까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핸드폰이 난리가 난 거야. <웃음> 핸드폰이 <웃음> 지금까지도 난리예요. 아, 당당당. <웃음> 계속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전화 오고 좋네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 그러니까요. 아, 되게 저도 그그 그 뭐지? 뭐 조교성인가? 뭐 아, 왜 안넣냐고. 근데, 근데 그거는 제가 안는 거거든요 사실. 조교성? 그 꿀론사랑? 네. 그래서 음. 그건 제가 안는 거여서 음. 제가 그건 댓글도 달아 놓으려고요아 없었다? 네. 아, 사진에 없었는데 왜 선생님이 안 찍었냐고 하길래. 아, 아. 아니 황인찬도 모르는데 조교성을 <웃음> 어떻게 알아고 <웃음> 네, 그래서 그때 재밌게 봐주셔서 저희도 음. 재밌게 봤어요. 영상. 네. 저희가 오늘 사주 하나 가져왔어요. 사주? 네 누구? 네. 아, 어... 끼가 많으신 분 같은데? <목소리> 자, 시작할게요. 네. 에너지가 에너지가 이분은 와다다다다 하고 쾅 들어와 음, 본인 음, 이분은 음. 에너지가 뭐 일단은 뭐 심성 성격 이런거 다 둘째치고 네. 에너지가 미친 에너지예요아 그래요 음, 진짜 이런 말 해야 되나 미친년 같아 <웃음> 미친 <웃음> 그, 에너지야 미친 에너지 그 에너지가 네. 좋은 에너지인가요? 열광이에요. 그냥 이 사람을 두고도 사람이 열광하고 이 자체도 같이 찌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대에 선다 그러면 싸이 느낌? 근데 뭔가 더 색깔이 강렬하고 짙다, 어, 좀 신선하다, 임팩트 있다, 이 사람이 무얼하면 이슈다, 완판녀다 이런 느낌이 있지. 그래서 와다다다다다다 쿵! 와다다다다 쿵! 그래서 좀 지친다. 여, 음. 이 여자분은 와다다다 쿵 하기 때문에 뭐, 어디에 뭔가를 하는 순간 근데 약간 쇼쟁이 같아. 음. 쇼 느낌이 있거든? 음. 그래서 확 쓰고 쿵 떨어지는, 그러니까 배터리를 음. 다 쓰고 나오는. 음. 그러니까 거의 LTE급, 강력한 배터리급이다 라고 <웃음> 봤을 때는 와다다다 쿵, 와다다다 지쳤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음. 아, 올해 조금 지쳤나요? 어. 아니, 그러진 않는데 네. 어, 하루에 에너지를 하, 몇 시간 안에 다 쓰는 사람. 아, 그렇구나. 이런 분이라고 보니 되게 강렬한 이 같다. 아. 근데 지속적인 것보다는 하루하루를 충전해 가시는 분. 그래서 아. 자주 충전을 해야 되는 분. 사실상 쉽게 배터리가 달지만 이 보여지는 모습과 뒤의 모습이 다른 사람. 아. 그 성격이 아니라 에너지가. 성격은요 그러면? 성격은 어, 이중 성격 같아요. 그러니까 어 보여지는 모습하고 그러니까 이, 이 내면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뭐 인기가 인기로 먹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인, 사람이 나를 보고 있을 때 모습과 어안 보고 있을 때 모습이 매우 다른 이 나쁜 아, 성격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진짜 속은 소심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진짜 속은 소심한 것 같은데 자꾸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 관종, 이 끼, 어떤 이발산한 에너지가 내가 아파도 자꾸 생성이 된다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지 그냥 진짜 미친 <웃음> <웃음> 막 이래 막 하고 자꾸 뭔가를 막 창작해내고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추구하고 관심받고 싶어 하지만 내 시간을 조금 줘뭐 라고 얘기하는 광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몸이 가만히 있지 않아 머리도 가만히 있지 음... 않고, 이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죽어가는 사람. 음... 그 끼적인 면은 본인이 부리는 게잘 맞나요? 자기가 이렇게 무대에 뭔가 하고 뭐 이런 게? <웃음> 어,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할까? 미친 년같아 진짜로. 미친 여자. 근데 그 나쁜 의미가 아니라 무대에 미치는 여자, 음... 소리에 미치는 여자. 어떤 음... 그 시간에 미치는 여자 근데 배터리가 음... 금방 다는 여자 <웃음> 다 써서 어... 어... 충전이 좀 필요한가 그래서 이 분의 어떤 체력적인 조절을 잘해야 되는 사람 음... 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분이 너무 열정적이라 사실 좋고 나쁜 게 없어 근데 아, 지금 이 시기에는 어... 내년수가, 원래 올해까지는 바빴거든? 올해까지 많이 바빴는데 내년수에 들어가 보면 마음의 약간 변동, 혼란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부터가 뭔가 내가 어, 뭔가 놓고 싶거나 쉬고 싶거나 지치거나 뭔가 어, 잠깐 뭔가 멈춰있고 싶거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그건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쉼이다 라고 얘기가 들어온다. 그래서 나쁜 게 아니라 조금 쉬어가고 싶고 뭔가 정리하고 싶고 뭔가 인테리어를 다시 하듯이 뭔가 좀 쉬어가고 음. 싶어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든다. 음. 렇게는 거죠. 지금 나이가 아무튼 여자로서 되게 한참 꽃피울 나이잖아요. <웃음> 이성적인 면은 어때요, 이 사람? 인기가 많죠, 이분은. 음. 어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는 굉장히 비싼 바비인형 같은 느낌? 음. 아무나 손댈 수 없는 바비인형? 아 그래요? 이런 느낌인데 음. 이 친구는. 내가 원해야만 진행이 돼요. 아, 그래요? 어. 아, 남이 좋아하면은? 남이 나, 나한테 뭐돈 보따리를 갖다 주건 멋진 차를 사줘도 깜짝도 안 하고 아, 그래요? 그 상대가 빈곤하고 나보다 좀 떨어져도 내가 원하면 가져요. 음... 남자 조건을 안 봐. 오, 어... 지금도 갖고 있는 거요 어떤 게? 그런 남자를요? 음, 남자? 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남자가 음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지금은 아까 말했지만 굉장한 열정이라 그랬죠 이 열정을 정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음. 진짜 연예인으로 연예인이거든요 분명히 이제 연예인잖아 이 근데 연예인으로 쳤을 때 거의 뭐 진짜 탑 상위 클래스 그것도 완전히 하이, 하이급 S급 상위 음. 클래스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음. 지금은 좀 지쳐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음... 죽은 지침이 아니라 쉬는 지침이라고 음... 보여져요. 이번 결혼은 할까요? 지금은 못하죠. 아, 그래요? 지금은 못하는데, 마음에 품었던 사람이 있어요. 음... 그리고 지금도 있고. 음, 그렇구나. 음. 참, 이, 지금 뭔가 그 텐션, 뭐, 그런 게뭐 하이 텐션인데, 뭔가 지금은 좀쉴 때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좀. 뭐가? 연애를? 어, 네. 안 쉬어. 계속.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음... 마음에서 이거를 짠하게 생각하던 행복으로 생각하던 이 마음을 음... 꽉 채우는 사람이 있어. 음... 근데 본인이 내가 바쁘잖아. 음... 이 사람은 굉장히 바쁜 사람이거든. 음... 바쁘기 때문에 네. 나를 맞춰주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토라질 수는 있지만 결국 은 다시 돌아가요. 아 그렇구나. 음.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볼게요. 어 근데. 알려주기 전에 네. 이 사람이 막 얘를 생각하니까 막 미친듯이 뛰어다니고 싶어. 지금 현재 상태인가요? <웃음> 어, 진짜로. 왜그랬까요막온 동네를 싸딛고 다니고 싶고 온 동네 사람 불러서 파티하고 싶고 아무튼막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 어... 막 진짜 막 뜨거워 가슴이. 막 오. 나도 막 업되고 막 뭐, 뭐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를 모르겠어. 막이 어, 열정을. 주체가 안 되는. 어, 열정. 막. 와아막 나가 도시에 함께 아니 24시간 나이트가도 될것 같아 아그 정도로 어. 그, 그 체력은 안 되지만 음. 음. 음. 음. 누구인지 알려드리고 네. 좀더 질문해볼게요. 음. 이분 맞아요 열정이 되게 높은 음. 가수 현아 씨예요. 아 현아 현아 빨간 맛인가 맞아요. 어민이 출신의 현아 씨. <웃음> 예하나 네, 씨가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열정적이죠. 정말 무대에서 독보적이고 하는데 최근에 남자 친구랑 그전 6년 연애 했는데 6년이나 했어요. 아, 네 오래네. 네 헤어졌어요. 어 왜? 그거는 모르겠어요. 음. 근데 얘네가 이분들이 음. 되게 방송에 노출을 많이 했거든요 두 분이서. 솔직한 사람들이니까 에이, 특히 여자가. 근데 그 그러니까 같이 몸에 타투도 할 정도로 아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결혼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최근 결별을 했다고. 아 헤어졌대. 네그 음.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음. 아니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잘 사귀던 애들이 왜 헤어졌나 싶어서 혹시 이유가 있을까 해서 한번 가져와봤거든요. 어. 내가 화면상 그 커플을 봤을 때는 네. 남자가 좀 우물쭈물하는 것 같았어. 뭘요? 그냥 어떤 상황이든 음좀 우물쭈물 음좀 소심한 성향 그러니까 이 여자도 소심하지만 무조건 무대에 드러났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 네네네. 근데 남자는 뭔가 장 걱정이 많고 네네네. 좀 조심성이 있고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네. 현아씨가 텐션이 높은 음 여잔데 그 남자의 눈치를 보느라 음 조금 죽었을 경우가 종종 발생했던 것 같고 지금 현아씨는 위로를 받고 싶은 시기거든요 이, 이 사람이 지금 삼재에 대해 하고 올해를 굉장히 신나게 달렸다고 보이거든요 뭐그 앞전에도 달렸지만 올해도 유난히 신나게 달렸다고 하는데 이끝물에 가서 공허함이 찾아왔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무슨 구설이 있다기보다 던씨가 현아씨 비율을 잘못 맞췄 있수 있고, 우리 감정이 변했다고 생각이 들게끔 행동했을 수 있는거지. 음. 근데 두분 아직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데 헤어졌다고 보도를 하고, 또 만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게 아니라 유튜브든 뭐 기사든, 얘네들 다시 만날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음이두 분은 만약에 헤어졌다고 하면 쉽사리 다시 만난다고 얘기는 안해요. 아 그래요? 근데 아... 이두 분이 진짜 인연이 인연법이 끝났다고 볼 수가 없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애틋하고 네가 잘 되길 바란다고 얘기를 해주고 현아씨가 조금 자기 생활을 하다가 조금 더 근데 연락은 계속 할 거라고 보여요. 음... 계속 이제 뭐 친구의 관계로 가겠지. 음... 근데 사실상 많은 관계를 섞었던 사람이 친구가 되기 쉽지 않고 그쵸. 애정으로 인한 친구다라고 보고 이 둘의 음. 인연법은 끝나지 않았고 서로가 가슴 한켠에 아픈 존재로 있지만 아주 조금만 이 마음을 내려놨을 땐 다시 불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는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누군가 잘못해서 헤어진 거는 아닌 거네요? 연인이 있잖아. 정말로 피나는 이유가 있어서 헤어지는 게 아니야. 아주 작은 거 시작하거든. 얘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왜 나는 배려받지 못할까부터 시작을 해요. 현아 씨가 그렇게 느끼 느낌... 느낄 수 있지. 왜냐면 현아 씨는 너무 너무 열정이잖아. 근데 소심한 사람이 굉장한 열정을 보이기 때문에 던씨는 조금 약간 음, 약간 낮은 이 이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높은 감정과 낮은 감정이기 때문에 아마 뒷모습의 현아랑 잘 맞았을 거야. 근데 앞모습의 현아도 있거든. 근데 앞모습의 현아와 뒷모습의 현아에 있을 때는 던시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면이 많았어. 아 현아가 왜 이렇게 너무 텐션이 좋지? 좋고 귀엽긴 하지만 여러 사람이 있는 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고 현아씨는 그런 것들이 서운했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아주 작은 감정선부터 틀어졌다고 보지. 그게 묵은 감정이 3년 전엔 괜찮았어? 2년 전에는 괜찮았어? 1년 전에는 아, 조금 문제가 되네 이런 것들이 조금 어긋나기 시작한 거지 둘의 인연법은 끝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뭔가 소통되는 걸로 보여 아프지 마 네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건강해 응.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말 너를 축하해 넌 너무 멋져 넌 너무 섹시해 응. 그리고 돈도 돈나름대로또 생활을 이어가요 그분도 그분도의 운기가 괜찮아 그분도 그분의 운기가 좋지만 현아라는 큰 벽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성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음. 현아씨 또한 누군가를 잠깐 만날 수 있지만 현, 그 덧만큼의 어떤 크기는 못 들어온다. 음. 둘이는 사실상 다시 만날 확률이 60% 이상이 넘는, 넘는 아, 거야. 아, 진짜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음. 이 둘이 있잖아. 결혼을 음. 안 하잖아? 음. 불륜으로 들고 되게 최고독파 <웃음> 어, <그래. 웃음> 각자 결혼하면 이 각자의 와이프와 남편은 이둘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썩어요. 아, 진짜요? 그만큼 인연법이 굉장히 길어요. 아,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더잘 맞고. 아, 지금은 조금 소강상태가 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 이래서 지나친 관심은 금물이야. 아 여자분이 너무 그런 그렇지. 거가 심하니까 남자분이 음. 좀부담스러워 아,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사실 금물이지. 음. 좋은 인연 연인을 만났을 때는 얘네가 하품만 해도 어, 입이 찢어졌다 라고 <웃음> 소문이 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사실상 똥 싸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잖아. 음, 그렇죠? 이렇다 음. 보기 때문에 현아씨는 이 남자를 끊어내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돈도 음. 그렇고 음, 네. 첫사랑 같을걸? 어, 활동적인 면을 살짝 더 물어볼게요. 현아씨는 아무튼 탑클래스 가수인데 앞으로도 이 자리를 유지하고 계속 잘 될까요? 네. 잘 돼요. 약간 꺾이는 기세가 들어올 수 있지만 꺾인 게 아니라 음. 이 여자가 네.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피곤해.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 하고 음. 다시 조금 쉬었다가 텐션을 받아서 쿵! 하고 올라가요. 아 그렇구나. 음. 그럼 계속 유지를 할수 있는 요 그럼요. ]구나. 연화는 뭐뭘 못할까? 이분의 음. 열정이. 음.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관심 받고 싶어요. 음. 관심 못 받으면 울어. 진짜 음. 그 정도로 음. 네. 그래서 열정이다 그 현아씨가 예전에 전성기가 있었잖아요 지금이 막, 아니야? 지금 <웃음> 근데 그 말을 했었어요 예전에 방송 어디서 말을 했대요 음. 예전 전성기만큼 다시 전성기를 막고 싶다고 음. 그래서 다시 전성기가 또올수있을까 예전에 전성기는 가즈스만 많은 전성기였잖아 음. 지금은 찐전성기잖아 찐팬이잖아 현아가 진짜 바지를 벗고 춤을 춰도 허, 현아! 현아가 팬티만 입고 춤을 춰도 비운세 이렇게 들어가는 찐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 전성기예요 음. 옛날에는 사람만 많았어. 구설이 많았다가 대신에 음. 구설이 엄청 반대파 여론이 많았잖아. 근데 지금 반대파가 없을걸? 음. 악플이 별로 없지 않아 지금은? 그냥 지금이 전성기야 사실. 이 사람이 잠깐 쉰다고 어떻게 되지 않아. 지금이 전성기고 핫하고 이게 계속 유지되요. 한 10년 음. 이상.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건강. 건강? 건강. 어. 그냥 자꾸 아픈거지. 민게 꽂는 거야 아니 계속. 피로회복, 피로회복, 피로회복, 피로회복 이렇게 아, 되는 거야. 그건가요? 큰 병이 아니라 피로회복, 피로회복, 피로회복이 되는 거지. 자꾸 너무 많이 쓰니까. 아... 그것만 조심하면 돼. 나 응. 내가 잠이 든지 모르고 기절하거나 음. 아니면 은 신경 쓸게 있으면 숙면을 못 하거나 이런 거밖에 네. 없어요. 아, 진짜? 그 정도. <웃음> 참 뭐, 뭐...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하나씨 뭐... 잘 나가고... 음. 사실. 사실은 근데 이 현아씨의 어떤 문기로 들어보면 가 네. 어, 기운이 좋은 사람은 남의 기운을 좀 죽여. 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치? 진짜.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그렇게 좀 음. 좋지 못할 수 음. 있고 자기 가족이 나 때문에 기운이 죽을 수 있는 거야. 음. 그니까 러 어, 좋게 말하면 남을 먹여 살리는 기운이고 음. 나쁘게 말하면 음. 남을 죽이는 기운인 거야. 아, 그렇구나. 그치? 그러니까 하나의 태양이 있기 위해 다른 것들이 존재하잖아. 네네. 그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조금, 어, 한량기가 많거나, 이 사람만을 바라보고 사시거나, 이런 게 많아서, 남을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인데, 이분이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뭐, 둘이 뭐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결론은. <웃음> 만나게 되면, 어, 시작할 거예요. 그때 음. 내가 봤을 땐 다시 만날 것 같아. 그리고 만나야만 해. 음. 안 그러면 나 다른 한 남자 한 여자 인생을 죽여버리거든. <웃음> 네 알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네. <웃음> <어우>, 어마어마한 시 <웃음> 에너지네. 잠깐만요. 네네. 멋지다. <웃음>